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? 어,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혹시 뭐 유니티라는 부대는 잘 모르세요? 네. 잘모르세 <웃음> <웃음> 어, 제가 SDT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언더루브마 현상이고 너무 합니다 제가 카멜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? <웃음> 안 배님, 혹시 이번에 강철부대라고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? 어,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저. 이번엔총6개 네. 팀이 출전을 하는데 네. 혹시 6개팀 중에 뭐 어디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? 헤틱수 어. <웃음> 저는 네. 개인적으로 제가 카멜색을 되게 좋아해요. 카멜색. 네, 네. 오늘도 카멜. 오늘도 카멜을 입고 이 안에도 카멜색이고. 어, 그러네. 그래서 UDT가 우승하지 않을까. 아 <웃음> <웃음> 군복이가 아 이제, 카멜색. 어, 그렇죠. UDT 카멜색 네. 많이 있잖아요 존우경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번에. 혹시 강철부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? 네뭐 들어보셨어요 혹시 강철부대에 <웃음> 총 6개 팀이 출전하는데 어느 팀이 우승하실 을것 같으세요? 아무래도 UDT분들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, 왜요? 왜요? 제가 SDT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어, 예. 이름이 또 비슷하니까 아 SDT, UDT 그래서? 라임이 딱 맞으니까 UDT가 그래서? 잘할 것 같다 그래서 UDT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역시 논리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<웃음> 입시생 혹시 강철 부대라고 들어봤어? 아 이번에 유튜브에 그뭐 홍보 영상 많이 올라오더라고. 어그 이번에 이렇게 총6개 특수 부대 출전하는데 혹시 뭐 여기서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? 저는 S D t 에한 표를 걸겠습니다. 어 S D T 그래서 잘 알아? 모르는데 제일 모르니까 그뭐 언더소금한 현상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의자 아, 이제... 뭔가 그런. 그렇지 그렇지. 상대적으로 그런 인식이 그런데 더 정이 가고 뭔 응원하는. 음. 오케이 오케이 언도독의 반란. 어 사장님 혹시 이번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? 어,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. 안 아, <웃음> 아, 아, 들어봤습니다. 사장님 이번에 강철 부대라는 혹시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? 아예 네. 프로그램 한번 들어봤습니다. 이번에 총6 팀이 참가하는데 어, 네. 혹시 이팀 중에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? 아, 저는 땅금 뭐, 모르겠고 유디 네, 뮤디? 팀? 유디 팀이가 좀잘할것 같아요. 아왜 왜요? 그냥 영화도 많이 나오고. 아 영화도 많이 네, 나오고. 아무래도 좀. 이게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PT가 네. 네. 좀 강해 네. 보이지 않나 음 싶어요. 네. 코치님 혹시 강철 부대에 들어 보셨어요? 네 들어봤죠. 그 이번에 뭐 이렇게 여섯 개 팀이 출전한다고 들었는데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? 크로스피터 많은 팀이요. 크로스피터 많은 팀이요? 네. 크로스피터 많은 팀이 누가 있죠? 저 어떻게 알아요? <웃음> 알겠습니다. 크로스피터 많은 팀조사에서 <웃음>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작가님 혹시. 감철부대 들어보셨어요? 들어봤죠 거기에 SSU, UDT, 707 특전사, 해병대 특수수색대, SEDT 이렇게 참가하는데 네. 혹시 작가님이 네.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대가 우승하실 것 같은가요? SSU는 당연죠 SSU요? SSU 아세요 근데? 너무 잘 아죠 아 왜요? 내 동생이 SSU 아~~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UDT라는 부대는 잘 모르세요? 잘 모르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혹시 강철 부대라고 이번에 뭐 프로그램 한다는데 들어보셨어요? 어 들어봤어요. 이번에 여섯 그개 팀이 출전한다고 하는데 형님이 생각하시게 혹시 어느 팀 우승할 것 같으세요? 아, 특전사. 특전사? 어 특전사 왜요? 특작가들어가니까아좀 스페셜하니까 아 스페셜한 특전사 우승할 것 같다.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